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이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뭐 고급진 얼굴이라든가 귀티나는 얼굴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상법이나 유장상법에는 이 얼굴이 귀하냐 또는 천하냐 를 따지는 것이 그 가장 그 주된 관심사인데요. 따라서 뭐 인체 계측학적으로 뭐 눈을 이빨이 크게 한다든가 뭐 코를 얄쌍하게 한다든가 얼굴을 브이라인으로 한다든가 해서 뭐 예뻐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게 그런 얼굴이 그렇게 만든 얼굴이 뭐 고급지다든가 뭐 귀티가 난다든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떤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그, 눈을 막 이렇게, 이렇게 치켜뜨면서, 요렇게, <웃음>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웃음>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시길래, 아, 쌍꺼풀 뭐 앞팀, 뭐, 뭐, 뒤팀, 뭐, 풀팀, 어, 사방팀, 뭐, 이렇게 해서 어마무지하게 그 눈이 커진 그 강남 성형 괴물의 그 눈과 그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 전지현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눈이 예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성계의 눈큰 눈하고 전지현 씨의 지그시 뜨는 눈하고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딱 어떤 게 예쁘냐고 보통 물어보면 어? 전지현의 눈이 성형 괴물보다 작기는 한데 더 예쁜데요? 하는 게 대부분의 뭐 10명 중에 뭐 9명의 어 그그 대답인데요.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성형외부의 눈을 이렇게 어, 지적하면서 아, "이 눈이요" 하면서 이렇게 큰 눈이 본인은 예쁘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흔히들 그 강남의 그 성형외과에서는 어, 이런 눈을 뭐 졸린 눈, 뭐 흐리멍텅한 눈, 혹은 뭐 눈꼬리가 이렇게... 어, 째져 올라가서, 뭐, 그냥, 이런 눈은 그냥 거의 적폐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어, 어, 막 눈을 크게 막 만들고, 또 눈꼬리를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게, 어, 해야, 뭐, 예쁜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관상학에서는 이 올라가는 기운을 아주 상서롭게 보기 때문에, 눈꼬리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고급진 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 뭐 눈이 째져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또뭐 이렇게 사각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저희 병원의 그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개성 있는 예쁜 그 귀티나는 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얼굴에서 괜히 뭐 눈매교정을 하다가는 전태궁이 좁아져서 부동산 운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사각턱을 뭐 잘랐다가는 시골 관상이 나빠져서 생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관상고전인 말그 마이상법에는 유관무시 구독지상이라고 어, 했는데 여기서 시골이라 그 시라는 것이 시골을 뜻하는데 어, 그 바로 사각턱뼈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두 분의 경우. 어, 뭐, 고급지고 귀티나는 얼굴이라고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그 입주위에 그 하관의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야, 그니까 러이 하관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이턱끝 이근의 그 과도한 수축이 완화되고 자연스러운 인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오른쪽에 그 남성의 경우 미간 사이에 이렇게 세로로 뻗은 주름이 이 얼굴에 격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를 관상학에서는 현침문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그 매달 다 현수교할 때그 현자입니다. 그 매달 현자의그 그, 주름문이라고 해서 그 바늘침 침을 이렇게 그냥 그 실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듯한. 그 미간 사이에 인당에 세로로 생긴 주름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름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훨씬 좋은 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을 보시겠습니다만 귀티난 얼굴, 고급진 얼굴이라고 할수 없는 이유는 두분다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복주구, 각주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풀이하자면 배가 뒤집어진 형상의 입꼬리라는 뜻인데 뒤집어진 그릇이 이 복을 담지 못하듯이 입꼬리는 이렇게 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앙월구처럼 되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복덩어리들을 다, 아, 담아야 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얼굴을 브이라인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하관 받침을 튼실하게 해서 앙얼 구성형 수술을 해야 좀더 고급진 얼굴로 어, 성형을 할수 있겠습니다 왼쪽 얼굴의 경우에 있어서 뭐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떼어 놓고 보면 뭐뭐 뭐 예쁜 얼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눈코 입의 위치 그 위치의 그 비율이 맞지가 않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러하신 분의, 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만약 성형외과에 간다고 한다면, 어, 그런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이 콧구멍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 길이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얼굴도 길면서 코도 긴 얼굴이 돼서 일명 마면, 그 말상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눈, 코, 입 위치 비율을 잘 맞추게 되면 기품 있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왼쪽은 고전적으로 고급진 얼굴인데 얼굴에 육질이 풍성한 즉 재산이 넉넉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에서부터 눈썹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동산을 뜻하는 전택궁이 넓은 것으로 보아서 아주 웅장한 그 대저택 그 캐슬에서 어, 사시는 분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추측할 수 어,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 오악 육부 관상성에서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이마뼈, 코뼈, 광대뼈, 앞턱뼈 등의 이 오악이 그냥 우뚝우뚝 솟아 있는 아주 고급지고 위엄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얼굴에 대해서 그 살펴보면서 어 고급진 얼굴, 귀티 나는 얼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성형 수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슴 성형 수술은 과연 몇 명이나 했는지 그거는 뭐 이제 보형물의 개수를 어세 보면 알수 있는 것이고 또전 세계적으로. 어, 가슴 성형 수술하는 나라,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슴 성형 수술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그러한 성형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